오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임 토치라이트고요 이거 광고가 들어온건데 오늘 CN이랑 2디랑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특이해 일단 들어가볼게요 어 잠깐만 나 지금 마을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거 말 길게 하는것보다 그냥 한번 어떤 플레이를 하게 될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여러분 일단은 편안하게 생각하시려면은 어우 어우 어우 그냥 어? 나 27까지 바로 키워졌네? 약간 디아블로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한번 보세요 게임 플레이 빠! 약간 이런식으로 <웃음> 자 이런식으로 이제 사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이템 파밍하고 이런 식으로 재능 올리고 그냥 일반적인 RPG랑 비슷하죠 그죠? 어 스킬 슬로 해제 가능? 잠시만 그리고 이 게임이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스킬이 요거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 보시면 범위 확대나 더블 슬래시 뭐 이런 약간 보조 스킬이 있잖아요 압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폭주의 칼날 저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범위 확대를 이렇게 획득해서 이렇게 붙이잖아요? 그러면은 플러스가 돼 그냥 폭주의 칼날 범위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합성할 수 있어 기술 두 개를 그렇게 해서 스킬을 좀 연계시켜서 한꺼번에 쓰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또 특이했던 점 스킬에 쿨타임이 cool 없음 <웃음> 봐봐 <웃음> 스킬에 쿨타임이 <cool> 없음 <웃음> 저기 봐봐요 이제 봐봐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<웃음> 보스 있죠 당연히 보스 있고 요거 보스 가면은 오호 이건 또 뭐야. 오호호호, 저기였어 뭐야 아니 아니 저 오토바이가 저기야 지금? 타이밍 너무 어려운데? 어 아니다 아니다 할만해 할만해 아니 나 이런 보스 패턴은 또 처음이네 지금까지 이러지 않았는데 보스 패턴이 뭐야 그냥 뚜깍 패면 되는 보스들이었는데 왜이래 갑자기 이거 이게 제가 어느정도 키워놨으니까 좀 쉽지 이거 닿으면 안되거든 이거 닿으면은 아 에너지 다는 시스템 아니네 이거는 못 나가네 아예 이번엔 생각 없이 때리면은 이거 져요 생각 없이 때리면은 죽더라고 그래서 지금 한 레벨 27 정도까지 키우면서 한네 다섯 번또 죽었어 또 음, 마냥 또 쉬운 게임이 아니야 재밌어 그래서 보스전 때 컨트롤이 필요해 내가 저 미사일 맞아볼까? 얼마나다나? 지금은 좀 키워져서 좀 만만하려나? 이거 봐 이 사람은 맞아보자 뭐야 너 뭐해 맞고 싶어? 어? 맞을만한데 이제는? <웃음> 아 내가 많이 키워왔나봐 죽는 모습도 보여주고 싶었는데 안되겠다 체진이 너무 좋네 지금 잘 키웠어 잘 키웠어 21, 22, 이때쯤 한 21, 22요 때쯤 한몇번 죽더라고 캐릭터가.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스킬이 봉인돼 있잖아요. 원래 이제 도끼라든지 양손 도끼라든지 뭐 검이라든지 날 있는 무기로 하면 저 스킬도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망치를 선택해 놨더니 못 쓰는 거임. 야. Nice. 그 다음에 이게 파밍을 했잖아. 이렇게 되면 은 원래 보라색 아이템이 한22 정도부터 나오더라고요. 레벨이 저는 이제 27이고 그러면은 난 이게 제일 좋아. 시스템 이게 누르면 감정이 돼요. 근데 여기 42 최대 보호막 있잖아요. 근데 감정하면 이게 달라져. 옵션이 그래서 좀 고르는 맛이 있어 지금 보시면은 저는 파란색 템 지금 끼고 있고 보라색 템 나왔는데 레벨 이거 25짜리죠 아이템 레벨 25짜리 지금 뭔가 더 좋지 공격으로 냉기 데미지 추가하고 그죠? 민첩 추가 이거 장비 해줘야지 이런거는 레벨이 17이지만 요 색깔이 여러분 전설 템이야 이게 떴어요 신발 전설 템이 떴어 저번 던전에서 그래가지고 보면은 지금 엄청나죠 옵션이 이거는 약간 좀 애매하다 그죠? 3% 올리려고 생존을 20%를 이건 좀 애매해 과금 무과금 차이가 심하냐고요?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없는 정도 음, 거의 없는 정도인 것 같아 왜냐면 은 과금으로 예를 들어서 아이템을 살수 있으면 은좀 이야기가 달라질 텐데 이게 보시면은 뭐 스킨을 살수 있다거나 어뚜르디 에? 뚜르디 에? 제가 보이시나요? 나니 네 뒤에 있는데? 너이 땅딸보 아니야? <웃음> 어 저거 나는데? 그래 뚜르디 일단 저기 없어 아 그래? 아 이런식으로 돼 있구나 아직은 어 CN이다! 세르빈! 와우! 시애니! 시애니! 어? 와우, 나 거기 없는데? 아너 없나? 어? <웃음> 아, 이게 약간 지금 그건가 보다 이게 딜레이가 있나 보다 서로 음 그러면 은 혹시 기술 써봐 남 기술 보이나 어느 정도 개발되었는지를 테스트하고 있죠 지금? <웃음> 여러분 참고로 이거 베타입니다 베타 어,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면 안 돼요 사실은 오늘 게임성만 보셔야 돼요 알겠죠? 어, 내가 광고해야 될 내용을 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어. 광고를 내가 해야 되는데 다른 모바일 게임처럼 비즈니스 모델이 까일만한 게 아니야. 정령이 없어도 돼. BM이 아예 없으면 그게 게임이냐? <웃음> 아, 지금 BM이 악랄하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어쨌든 노가다 하면 커버가 됨. 맞음. 다른 게임처럼 악랄하지 않아서. 어, 약간 뭔가 <웃음> 이거 내가 광고해야 될 내용인데 사람들이 이거를 대화를 하고 있네. 어. <웃음> 오케이 <웃음> 감사합니다 아, 고마워요 아 오케이 아니 그러면 기술 몇개좀 써줘 이따가 그러면 음. 이따 써서 영상을 보내드릴게요 아 쓰면서 영상을 한번 보내줘 이거 해보면서 되게 특이하다라고 생각했던 게예 기본 공격이랄 게 따로 없거든요 맞아요 이거 디폴트로 그냥 뭐 손짓 발짓 뭐 그냥 어쨌든 공격 기본 공격이 없어 이게 다 스킬이에요 지금 그래서... 오 클릭 이거고 어 투디형 캐릭터 지휘관 캐릭터를 보면은 음. 우클릭 기술이 소환이에요. 엥? 그래서 평타랄 게 없어요. <웃음> 그러면은 투디는 어떻게 싸우냐? 저는 친구들을 선에서 친구들과 함께 싸워요. 아 우와 야, 진짜 너 같은 캐릭터. <웃음> 오나왜 이렇게 회피율도 좋고. 근데 이거 봐나 에너지 다는 거 보여 여러분? 슬슬 <웃음> 이게 쉽지 않다니까. 음. 근데 스킬 중에 또 물약을 뭐 그럼 매번 사야되냐 그게 아니야 스킬 중에 요런게 있어요 멀티소스라고 알로 누른 다음에 때리면은 저게 적 이렇게 죽이잖아 그럼 게이지가 오르면서 또 피를 채울 수가 있어 자연스럽게 그리고 싸우다 보면은 약간 분노 수치 모이듯이 모이면서 공격이랑 이동속도 갑자기 빨라질 때 있거든요 그럴 때좀 시원시원하고 이거 43이죠 갑자기 82가 돼요 이게 날미치게 이게. <웃음> 이게 이 감정 시스템이 날 미치게 한다고 뭔가 좀더 좋아질 것 같고 아 내가 지금 아이템을 하나 얻고 싶은데 뭐를 얻고 싶냐면은 양손 도끼를 얻고 싶거든 지금 아오 어 나왔다 말하자마자 나왔다 양손 도끼가 뭐야, 뭐야? 짰나 개발자 보고 있나 보고 있냐고 와 정말 주작 같지 않은 걸 아이씨 <웃음> 아 음성인식 뭐야 이거 야 나왔다 이거 10차이나죠 바로 바꾼다 이거는 빠 어? 아아 아. 일단 장비를 할게요 이거 왜 근데 좋냐면은 여러분 이버튼이 이게 열렸어 어이버튼이 열렸잖아 어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한 다음에 아 이렇게 범위공격 하나 더 생김 보임? 음, 이렇게 이렇게 대빈님 응? 충격적 사실을 알았어요 뭐죠? 설정에 음성언어 한국어 있는데? 있었어요? 있었어 일단 한국어 해놓을게요 NPC한테 여러분. 말 걸면 한국말 해요 뭐야? 언제 있었지 이게? 나 몰랐는데? 전, 제 시선이 어, 진짜네? 너무나도 많은 죄 대박! <웃음> 아 심지어 퀄리티가 있는데 좀? 성우가? 퀄리티가 괜찮은데? 더빙 퀄리티 괜찮은데? 어 생각들을 좀 정리하고 갈게요 허허허허허 어 요거는 심지어 광고해달라고도 안했는데? <웃음> 내가 찾아버렸다 <웃음> 아니 그니까 러 이거 광고 맡겨주신 개발자분들이 희한하다니까요 여러분들? 아니 무슨 광고를 어떤 부분을 해주세요 이렇게 한게 없어요 그냥 편안히 즐겨 주세요 야 이게 희한하다니까. 다시 여기에 발을 들일 용기가 있으리라건 꿈에도 몰랐도. 우와 우와 우와. 너 같은 인간 말종은 분명 벌 받을 거야. 우와. 흠, 멍청한 놈들 같으니. 아 심지어 그 더빙 퀄리티가 자막보다 더 나. 아 그리고 한가지더 보스마다 패턴 다다름 아까랑 또 다를 거예요 보세요. 어, 이런 식으로 저거 지나가는 거 있지? 그 다음에 내려치고.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될 게, 잠몹이 없는 케이스잖아, 지금. 잠몹을 부르지 않잖아요. 이러면은 내가 에너지가 함부로 달면은 저 알을 다 쓰잖아? 알 스킬? 회복 스킬? 그러면 회복을 못 해. 죽어야 돼요. 아, 잠깐만. 이거 빡세겠다. 에너지 쉽게 안 단다. 큰일 났다. 요거, 검은색도 왠지 피해야 될것 같은데. 어 어느정도 단다 달아 어 할만해요 할만해요 컨트롤 하면서 어 콤보 아하 이거 봐 알도 최대한 아껴야겠는데 이러면 어 동그라미 없어졌는데 지금 아따다따다따다따 어 미안해 미안해 죄송해요 일단 한번 지금 패 지금 패 지금 패 그냥 죽여 어 그렇지 어 나이스 비로 무수한 사람들이 희생당했지만 진정한 숙명함을 이루었어요. 아, 잡을만 한데 아직니가야 심지어 이거 불고 장판 깔리는 거봐 이제. 미쳤나봐 이거. <웃음> <웃음> 진짜. 아왜 이래 이거. 죽이자. 이 <웃음> 예! 뭐라 야왜왜이야또왜0이야 아니. 살려주세요. 수경님 살려주세요. 배하시요 아. 어. 잘난 어 대박. 이건 또 뭐야. 생각을 나 다리 왜 이렇게 짧아 이렇게 해서 챕터 2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아 재밌네요 음, 확실히 재밌고 그 다음에 확실히 디아블로 같은 게임이랑 비교했을 때는 아이템 얻기도 쉽고 그죠? 이거 게임에 대한 정보 같은 거는 제가 영상 설명란이랑 고정 댓글로 해놓을 테니까요 다운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좀 강추 음, 이 게임은 좀 자신감 있게 강추 그리고 개발자분들 요거 얼른 멀티 좀 해주세요 이거 멀티 추가되면 진짜 잘될것 같아요 저는 느낌에 이거 재밌어요 이거는 확실히 재밌어요 네, 멀티 이거 잘 되게끔 상호작용 되게끔 내주시면은 진짜 많이 할것 같아요 음, 그만 키워 예? 그만 그만 키우라고 예? 그만